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혼자 왔습니다. 자,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기를 잘못 들고 왔어 이거 들고 오면 안 되는데 아 120이 안 죽는데 장거리 교전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이 선택도 나쁘지가 않지. 어? 또 저렇게 들리냐? <웃음> <웃음> 김유신, <웃음> 김유신 메타. 종소리지 이제 내가 이제 죽을거란걸 암시하는 여기 사람있다 괜히 짖는게 아니거든 개들이 저렇게 까마귀도 날리고 난리났다 그치? 잠깐 보자 이쪽으로 올수도 있으니까 개... 개... 저 뭐지? 강아지 사육장에서 멀어졌다는 거야 이제 소리가 안 들리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날리면은 만약 뉴비들이라면 아마도 신경을 안 쓰겠지 근데 싹 고인물이 갑자기 이 소리를 듣고 나한테 올 수가 있어. 일단 내 플레이의 기본은 절대 가만히 있는 애를 쏘는 것이고 멀리서는 가만히 있는 애를 쏘는 거고 가까이 있는 애는 몰래 뒤에서 덮쳐야 된다. 이제 몬스터 잡고 있구먼 저기서 일로 잠깐 숨어 둘. 아, 일로 올것 같은데? 어떡하지? 잠깐 볼까? 이거 내려왔어. 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쪽에 또 누가 있었어 <웃음> 나 절로 가면 뒤졌었어 <웃음> 여기 있는게 낫겠어 <웃음> 여기 사람 몰려있는데? 어떡하지? 뭘뭐에 임이？안 되 거든？에 임이 굳 어서 어쩔 수가 없어. 두명 죽었고 들어와 있는데 해. 무서워 난 죽을거야 600원짜리 용병을 낭비하고 갈거야 난 났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면 찌를 거야. <목소리가> 어, 일로 못 나가나? 난 죽었어. 어떻게? 와 어, 너무 무서워. 어. 지금 두 팀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이거. 헤이, 어, 오오 어, 맞다. <웃음> 어, 도망가. 그으라 먹으라 빨리 안갖고 뭐해 멀리 도망치자 아 샷발이 좀안 좋아야지 너무 안 좋잖아 야그 철망 딱 사이로 그걸 곳에 또 본다고 그걸 또 대단한 녀석들이야 야 이제 만났다 안에서 이게 95m네 100m 넘거든 아닌가? 저 목재 목재 무더기 있는 데가 50미터인가? 100미터인가? 아 어, 모르겠어 아 아까 몇 명이었냐? 두 명이었냐? 두 팀이랑 싸우고 있었냐? 기억이 안 난다 뒤에서 따야되는데? 우회해볼까? 우회하다 뒤지는거 아니야? 아 저거 단서 먹으려고 단거였는데 <웃음> 단서도 못먹고 이게 뭐야 폭탄 다 써버렸어 이거 빼고 이걸로 애들 혼란 을 한번 줘볼까? 처음으로 보면은 뭐가 있거든. 이걸 한번 질러봐. 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죄다. 울랑말락아이락 love... 어! 어 세상에!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도망쳤어야 됐다. 하, 혼자서 어떻게 세 명을 상대하니?